여기서 그리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풍봄트 그리핀! 오! 오. 1리티어1리티어 과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보니까 한 번은 무조건 얻네요 희귀 도전 한 번만 해도 아 영웅 도전 한 번만 해도 무조건 확장 얻습니다 소환수는 아 소환수는 아직 멀었고요 많이 나았던지 아직 잠깐 소환수 영웅이 없어 가지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자 동료는 아 110개! 넘죠? 탈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름 고급 잘 뜨고 있는데? 말 끝나기 무섭게 1번만 뜨네요. 다음 소환수. 소환수 1번. 오케이. 고급 괜찮아. 오, 소환수 고급 괜찮다. 동료. 동료 엄청 많았죠? 아, 끝내주지 않네. 한 평생이 지난 후 여기서 중복 엄청 많이 가져가야 되죠? 오케이. 두 번. 연속 두 번. 오, 뭐야. 마지막 더블샷 뭐야? 와 이거 한 번에서 4개? 잘 뜨는데? 완수 11개 어왜 아, 안떠? 와이 깔끔한거 봐한번더 돌릴게요 자 일단 두 번째 합성 11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터지는희기가와몇 번이야 연속 연속 3번 아이아이 계정 한 번에 돌려야 되는구나 한 개씩 까지 말고 그럼 다르네한 번에 가야 되네. 한 번에 맞아. 여기또 나오겠지. 그렇지, 또 나와야지. 그렇지, 아, 한 개씩 까면 안 되는, 안 되는 계정이었구나. 한 개씩, 한 개씩 까면 안 되네. 여기는 오케이 또두 여기 개. 여기또두 개. 야, 또열한번합성입니다 자, 모두 열기에. 과연 희귀가 와, 여긴 꽝이야? 아빵꽝 있었네 자아.. 6개야 6개 자 여기서 두개만더두개 이상은 나와줘 두개 이상은 어 나올필인데 이거는? 여기 나올필인데.. 와.. 마지막에 안준대 기기 오케이.. 나올필.. 나올필.. 왼쪽에 나올필? 형 없어.. 와, 이렇게 거의 2, 300개 돌는것 같은데, 안 뜨네? 피기가 엄청 안 뜨네? 이건 아니냐고, 오, 뭐야, 전투력? <웃음> 몇 개야? 1430이 증가했습니다. 어, 중복 떴었나 보네, 똑같은 게. 이야. 아이컬렉션 보소 야 이게 컸다 공격력 치명타저항의 골드 핵득 30%? 야 안그래도 근거리 캐릭인데 이거 아주 편라한 옵션이네요 몇개 나오냐 어? 왜 4개밖에 안 돼? 오더 no. 나올 줄 알았는데? 아 하하님 반갑습니다 아... 까비 뭔가 개수가 뭔가 좀 작다 작아 일단은 살것, 동료가 하이라이트라서 소환수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환수 소환수를 먼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두개, 네개라서 하나밖에 안되네 이거는 자, 영웅 소환수 도전 한번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리스트는 좋아요. 바쿤네 체르마의 브루카이스인데 왜 자꾸 틴으로 가지? 아, 일단 첫 봤다 재물로 갔습니다. 재물 재물. 자 다음, 다음 탈 것. 오, 산령 세개 어이구 괜찮다 선명세계 해보자 아니다아니다아니다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다요거요거내 창공 그리핀 뽑은 그 조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개 원 트라이 1트 가자 한 번에 뽑자 창공 뽑자 창공 오케 이 리스트 있어 있나 있나? 아니네? 예? 순백이었네 아... 위니! 순백이 나왔네? <웃음> 아이씨 순백이 나왔네 아... 어... 창공이 나오려면은 음... 말에 말에 날개를 달아주자 순백에 어, 백마한테 순백의 날개를 달아줘봅시다 아 그전에 보상 한개 받을까요? 확정보상 여기서 그리핀 나올수도 있으니까 확정보상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에 있는거는 풍풍드하고 하나 뭐지? 어? 풍풍드 그리핀 오1리티어 일리티어 과연? 나오는거는? 와! <웃음> 여기서 나왔네 첨동이리핀아 이거 각이었네 잼 일부러 안돌리려고 놔뒀구나 40 뽑기가 별로 없네. 40 뽑기가 별로 없었어. 와. 갑니다. 이건 갑니다. 확정. 창공 그리핀 나왔네, 이게. 크 1티어. 바로 나와버렸죠? 와, 이거 수집이랑 뽑기로. 와, 전투로 올리는 거 봐. 공속 봐라. 몇프로냐 공속 97%입니다 공략속도 와우 지금 그거 그거 켜져있나? 맹약의 성장주문서 아 되있네 된 상태로 97% 와 개빠르네 아 지코스 육강끼고 있구나 이거 이거 때문에와 97% 공속 대박 대박 대박 진짜 한 번에 떠버렸네 그러면 수집에 뭐 떠야 되냐 제일 많이 들어가는게 전투사자 두개 되고 돌풍기 위니 뽑아야 되고 칼로스 어.. 위니 위니 뜨면 되겠다 위니 위니랑 전투사자를 목표로 하면 되겠네 아 그래 이러면 아까랑 말 다르지 아까는 백마를 가운데 두고 날개를 달아두자 했지만 보시면은 여기 전투사자가 전투사자가 얘도 날개가 있죠 아어 이거 손백이 하얀색이에요 날개에 한량을 가운데 둡시다 이라고 전투사자를 뽑으면 되겠네 이 상태로 전투사자를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컬렉션 두개 완성되고 나머지 한 개에서 아, 솔직히, 나무, 연속, 2, 3면은안될것 같긴 하고 여기서 전투 사자만 나와도 대박이다. 연속 2등 하자, 연속 2등. 아! 들어있는 거는, 풍퐁드 오! 와. 어, 뭐야? 창공이야? 허씨 하... 아니, 창공이 두번 나오냐. <웃음> 아, 순댁을 날개로 두는 게 맞았네? 순댁을 날개로 주는 게 맞았네. 어. 버퍼링, 오, 쉣. <웃음> 아, 버퍼 너무 차이 나잖아. <웃음> 자, 이거 일단 냅두고. 아, 한 개. 전투사자로 뽑아야 되는데. 이제 전투사자가 제일 티어 낮은 놈이니까. 제일 희귀 꼬리인, 꼬리꼬리한 거미를 가운데 두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사자 나오라, 전투사자. 전투사자. 아! 위니 좋지! 위니 나와! 위니! 위니! 가자! 사면속 가자! 사면속 3연속. 아! 사면속은 안주네! 까비! 일단은 요거! 창공 그리핀 중복 뜨신거! 요거 바꾸세요! 꼭 바꾸세요! 아! 좋아좋아! 좋아. 창공 히트! 이연속 다음, 동료. 동료, 이것도 영웅 뜨면 대박이지, 이것도. 아, 이거, 창공에서 온 타이틀 땄나? 창공 두개 뽑아줬는데? 아, 다른 사람들도 창공.